손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국을 <웃음> 통일하기 위해서 <웃음> 들었습니다 아이고 쬐보 쬐보 그러더만 네 예, 여기 쬐봅니다 쬐보 뭘 쬐요? 기는 비닐을 쬐다고 쬐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양파 마늘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수확할 때 이제 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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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 이럴 때, 이제, 스프링쿨러로 지금 물을 돌렸지만, 그 구멍구멍 사이에는 들어가는데, 그 중앙에는 물이 잘 들어가질 않거든요. 네. 바닥에 이렇게 스키 타듯이, 네. 이렇게 그냥 미끌려져 갑니다. 아, 그렇게 미끌려간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앞에는 뾰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 비닐 밑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비닐이 위로 올라가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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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톱날 아, 세톤날. 네, 톱날을 하게 되면은 이빨이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딱딱딱딱 걸리면서 비닐이 칼보다 이게 훨씬 더 오래가고 잘 찢어집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키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어... 양파 할 때는 양파가 키가 작거든요. 네. 그러면 이 칼날에 옆으로 이렇게 처진 잎들이 잘려지겠죠. 그러면 여기 전기 테이프를 사용하셔서 요만큼 음. 테이프로 감아주시게 되면은 그냥 밀고 가지 잎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게. 네. 테이프 붙였어요. 그거는 네. 어디서 하나요?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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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처음에 드론 갖고 해보다가 드론은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서 네. 영양제를 지금 이렇게 인산가리 제품 이런걸 뻑 적셔주지는 못하거든요 네. 뭐 살균 살충 뭐 이렇게 침투이행성 약을 사용할 때는 드론도 충분한데 네. 조금 뭐 칼슘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중에 인산가리 계열이라든지 이런걸 흠뻑 줄줄 흘 정도로 이렇게 적셔주기 위해서는 광역살포기가 꼭필요하더라고요 짱이구나 이게 짱 <웃음> 농약에 끝판왕이죠. <웃음> 지금 내일 이제 기계 가지고 약간 긴 모종들은 커팅을 해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밑에 약간 발라가 조금 늦게 되든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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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치시게 되면 작물이 그 영양제라든지 이렇게 묻어있는게 아침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효과를 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케이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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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딱 모종을 심었을때 하늘을 보고 탁서 있는 그런 모종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태, 이 상태에서 더 크면 이제 이게 자기 무게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지금처럼 서 있을 때그때 잘라주시면 훨씬 균이한 똑같은 모를 갖고 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머리 꼴 작업할 자리를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말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피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 딱 모양이 있는 밭을 만들 수가 있죠 오. 마크를 안 해놓으면 눈대중으로 하게 되면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네, 앞뒤로 어 거리를 한 6m 능력하게 6m 정도 5 m 8 0 하면 되는데 관리기 지나다닐 것까지 생각을 해서 6m 정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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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얀 바실러스 균들이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아, 하얗고? 네 이런 균들이 숙성이 잘된 태비들을 보면 은 이렇게 뒤집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얀 균들이 꽉 이렇게 차거든요 태비가 완숙 태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싸리 그 유박과 유박을 조금 사용을 하고 이제 에센팜 완연성 코팅비로 사용해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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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꾸 깊게 하니까, 뭐, 돌은 자꾸 올라옵니다, 밑에 있는 돌들이. 아. <웃음> 쟁기를 어. 한 6,70cm까지, 어. 6,70cm까지 깊이 파서 속에 흙을 위로 올려, 모래를 올려버리니까, 뭐, 그때는 덤프차로 돌을 갖다 버렸죠. 비록 그대는 그래. 다 <웃음> 전부다 돌. <웃음> 예. 야, 돌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어, 워낙 깊게 이제 쟁기질을 하면서 이제 땅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땅 속에 깊게 박혀, 있던 돌들이 쟁기질 할 때마다 다시, 다시 계속 ]구나. 올라오는 거죠. 와, 네. 이것도 다이기네 근데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은 땅들은 어, 밑에 모래랑 이제 위에 흙이 이제 흙이랑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음. 배수 잘 되고 어, 관리하기 좋은 그런 밭이 되는 거죠. 수당그라스 <웃음> 파쇄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된 것들이. 야, 다 네, 속에까지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수당그라스 파쇄된 거죠? 야, 그러네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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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집에 가서 옥수수 뽑으면 어게해요 이게 수단 글라스입니다 수단 글라스 이게 뭐라고요? 수단 글라스 수단 글라스? 아프리카 수단? <웃음> <웃음> 어? 수단의 이게, 풀인가? 네 키가 <웃음> 엄청 커요 <웃음> 네, 양파, 마늘 그 수확해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그 파종기로 해서 파종을 해서 키운 거죠 이렇게 수단 글라스를 키운 다음에 어, 여기를 트랙타 가지고 노타리를 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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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을 파보면 부드러워지는 그렇게, 그, 부엽토 같은 느낌? 야, 이거 수단그라스를 수단 지금 다섯 번뿐 같다고요? 수단그라스가 이제 부식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박 살포하고, 또 노탈이 한번 치고, 음. 그 다음 쟁기질 하고, 또한번 치고. <웃음> 비료 살포하고, 지금 이렇게 한번더 살, 이제 노탈 작업을 해놓으니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부서졌죠?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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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양파 농가들한테도 지금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올해는 또 뭐가 좀 달라질지, 좀 달라진 거나 더 새롭게 준비할 게 있다면 뭐 추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양파 그 종자회사에서 양파 그씨 자체가 어, 한 20%에서 25% 정도 씨가덜 나갔습니다. 그 판매가, 중에도? 판매가 덜 되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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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었습니다 야 그러면 더 지금 양파가 귀해 질것 같은데 지금 뭐 하루에도 한3 4명 이상은 양파 모종 좀 어떻게 구할 수 없냐고 아.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야 큰일이네요 <웃음> 양파 모종이 어서 양파를 못 심는 경우가 생겼네 네, 지금 자기 보통 만평 심으려고 이렇게 씨를 부어 놨는데 뭐한 20% 30% 정도의 그 양파 모종 들이 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습해를 입어서 음... 이제 죽어버리니까 땅은 있고 양파 모종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어, 어떻게 해야 돼? 아트 놀려야 되나? 올해는 아마 뭐 이렇게 주기가 있거든요 예. 보통 만원 수준에서 이렇게 뭐한 3, 4년 정도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가격 때가 좋아지는 해가 있습니다 아... 근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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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겨울에 올 겨울 날씨가 추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겨울 동안 마늘이 잘클수 있고, 이제 동해 걸리지 않, 동해를 받지 않도록 이제 음. 보온을 해주는 겁니다. 이중 비닐을 덮어주는 겁니다. 아, 이중 비닐? 예, 예. 지금 이렇게 커 있는 상태에서 겨울 날씨가 뭐몇년 전처럼 영하 뭐 15도로 막한 일주일씩, 10일씩 이렇게 많이 추운 날씨가 찾아오게 되면 이 동해를 입을 확률이 있거든요. 음. 그걸 이제 이중 비닐을 씌워주게 되면은 이제 그... 차가운 공기가 속에까지 뿌리 끝에까지 닿지 않도록 이렇게 음. 덮어주는 겁니다. 음. 한 번. 마늘 상태는 어떤가요? 음... 지금 이제 서리가한 영하 5도, 좀 4도, 5도가 몇 번이 와가지고 하엽이 조금씩 말하고 있거든요. 네. 어, 어제 지금 비닐 덮기 전에 이제 그... 뿌리가 발달할 수 있도록 개월 내도록 어, 이제 인산 공급을 좀 많이 해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양분을 지금 이제 또 비닐 씌워진 상태에서도 계속 뿌리가 마, 멀리 뻗어서 이제 봄 날씨가 찾아오면 이제 비닐을 탁 벗겨줬었을 때 이제 많은 양분을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뿌리를 길게 뻗어 나갈 수 있게끔 인산 계열의 영양제를 한번 듬뿍 살포를 했습니다. 음. 날씨가 영아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오게 되면 그럼 끝이 살짝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아~ 좀말은네 말하네 너무 일찍 또 덮어주시게 되면 음. 이~ 한겨울 추위가 너무 추운 날씨가 찾아오게 되면 적응을 못하고 또 도로 너무 또 우짜라는 경향도 있고 음. 어느 정도 추위를 한번 그~ 겪고 난 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중 비닐을 이렇게 덮어주시게 되면 음. 겨울 동안 너무 우짜라지도 않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한번 추위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돕는다? 네, 추위를 살짝살짝 살짝 한 번씩 타서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적응을 적응 기간이죠 어. 어, 추위에 적응 기간을 어느 정도 좀 겨울이 온다는 걸 마늘들이 알고 그 다음에 이중 제이 비닐을 덮어주게 되면 어, 훨씬 더 겨울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생기죠 어. 갑자기 따뜻한 곳에 있다가 확 추워지게 되면 어, 마늘들이 동해를 입을 확률들이 또더 많아지니까 음. 어느 정도 조금 날씨에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추운 날씨에 적응하고 난 다음에, 덮어주게 되면, 이제 더큰 추위가 와도, 이제 견딜 수가 있죠. 음. 너무 일찍 저렇게 비닐을 덮어놔버리게 되면, 안에서 계속 성장만 하고, 잎이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큰 추위가 왔었을 때, 몸이 너무 크면, 마늘들이 또 에너지 소모가 많겠죠.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추위를 한번, 어, 적응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중 비닐을 덮어주는 겁니다. 네, 밑에 비닐이 이렇게 있지만 아, 이제 여기 비닐. 위에다가 여기 마늘 위에다가 한번더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는 거죠. 아그 이중 비닐이다.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서리가 하얀 서리가 내릴 때 위에 그 비닐이 땅 속으로 냉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딱 한번 막아주거든요. 어, 네. 해야 되는구나 지금. 어 지금 이제 한겨 땅에 얼기 시작하면 이렇게 삽으로 떠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얼기 전에 이렇게 씌워주게 되면. 훨씬 마늘들이 겨울 동안도 계속 비닐 안에서 햇볕이 나게 되면은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어, 올해 마늘이 지금 시세도 좋고 이제 마늘 물량이 조금 딸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겨울 동안 이렇게 이중을 덮어 놓고 남들보다 조금 출하를 빨리 해야 하게 되면 네. 어, 장아치형 마늘로 생대로 좀 많이 낼 계획으로 이렇게 이중 비닐 하고 있습니다 네. 비닐에다가 아, 물이? 예 네, 물이 이렇게 이 흙을 착 밀착시키면서 꽉 잡아주는 역할을 또 하거든요 음, 물을 식으로. 먹기 때문에 네, 물을 먹으면서 이 흙이 퍼지면서 음. 착 밀착을 시켜주죠 그런 식으로 비닐이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음. 뒤에 저기 건너편 밭처럼 이제 물을 위에서 한번 퍼주게 되면 물이 이 흙을 착 붙여줍니다 비닐에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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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이 끝이 얼어버리게 되면은 냉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물을 네. 이렇게 흠뻑 준다? 겨울 오기 전에 겨울에 그 눈이 안 온다든지 가뭄이 많이 들게 되면 봄까지 이, 이 모든 양분을 흡수하려고 하면 수분이 있어야지 만이 비료라든지 재비라든지 이렇게 양분을 흡수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물이 없으면 성장을 하고 싶어도 물을 빨아들 당기면서 이렇게 양분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필수입니다. 음 다른 거 아무 것도 안해주안해 주시고 물만 붓주셔도 성장은 가능합니다. 이쪽은 색깔이 약간 파랗지가 않은데 네. 이쪽은 굉장히 파릇파릇해요. 네 소농 밭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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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벌써 방제도 여러 번 하시고 하시는데 한번 어릴 때 걸린 그 양파들은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치료약을 계속 주기적으로 쳐서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는 관리를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성장하다가 비만 한번 오게 되면 다시 녹임병이 다시 또 번지기 시작하거든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지금 한번 걸린 그녹임병에 걸린 양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질소가 너무 많은 지금 이밭 같은 경우는 벌써 2월달부터 시작해서 질소 많이, 요소라든지 이렇게 비료를 지금 몇 번을 한 자리거든요. 근데 날씨가 비가 자주 와서 습하고 그다음에 이 안개가 많이 끼고 할 때는 녹균병이라든지 이렇게 균들이 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 비료 질소 성분을 많이 먹어서 세포가 부드러워지면 사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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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같은 시기에 비료를 너무 질소질 비료 쪽으로 많이 하시게 되면 영양제도 그렇고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언제 심으셨어요? 여기는 어, 콩나물 콩 수확하고 난 다음에 어, 11월 23일, 4일 날 이렇게 심은 겁니다 우와. 오우, 잘 컸네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웃음> 입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잎 여덟 잎 여덟 네, 잎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뿌리도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도 흰색 선명한 흰색이 나오고 또새 잎이 나면서 이렇게 새 뿌리도 전부 다 나고 있고요. 여긴녹균병이안 보이는데? 네, 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럼 앞으로 모아야 뭐 돼요 여기는 지금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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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용성이라서 어뭐 아침에 이슬만 와도 비료가 다 놓고 없습니다 음. 진짜 삽삽삽 해보고싶어 하고 산량할게요? 하고있어요 농나 <웃음> 안올나 보시는거죠 지금? 그렇죠 한줌 넣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이게 하이 익히면 익히면 백백 재밌어 백팩 백백. 백백도 더 돼요 그냥 이렇게 로케 이렇게만 몇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 거의 녹았네 잘 녹네 찌꺼기 없고 좋네 조금부터 좋은 거예요? 게잘 녹으면? 당연히 좋죠 그것도 녹아서 물이 이렇게 지금처럼 깨끗하면 더 좋고 어. 물이 지저분하니 뭐 빨갛기 시커멓기 뭐야 아, 이게 뭐. 이 물이 지저분해지만 안 좋은데 <웃음> 깨끗해서 딱 마음에 드네 좋네 주합장님 <웃음> 어디 먹자 하실 때 드실거에요? 하하하하 내 고추농사에 내가 한번 해볼라 그래 원래 <웃음> 그게 그렇게 왜잘 녹으면 점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수 있겠네? 이게 잘 녹으면 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녹으면 은 모든 농사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지분하에잘안 녹고 이러면 은 내가 절대 내한테 검증이 안 되면 내가 농가에 절대 안그니다 진짜로 난 검증된 것만 해요. 내가 어제도 샘플을 새로운가 농가, 내네 농가에 나눠줬는데 내네 농가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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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많이 왔을 었때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게끔 어, 두둑을 조금 높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 배수가 잘 되게끔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뭐하는 뭐 데인가? 여기 저희 밭을 관리하는 양수장입니다 와 저거군요 네 예. 여기 1번 양수기 그 다음 뒤쪽에 가면 은 2번 양수기 하나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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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밭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딱 깔려져 갖고 이제. 죠 네, 여기까지 뭐먼 자리는 한 2km 정도? 이 k m 정도 지금. 네, 원간이 깔려져 갖고 원간이 있습니다. 원간이 여기까지 오는 거야 네, 밭자리마다 전부 다밭 앞에 아니면 뒤쪽에 그길 바로 밑에까지 원간을 다 묻어가지고 벨브가 이런 식으로 다 달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참 편리하겠네. 편리하게 하려고 많이 공을 들였죠. <웃음> 비용도 많이 들어갔은데 그렇죠. 엄청 처음에 할 때는 돈도 많이 들고 했지만 지금 다 해놓은 상태에서는 뭐 시간 타임에 맞춰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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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닐한 온도를 너무 많이 높게 올리 상승시키지 않게끔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역할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풀도 잡아주고 뭐 슈퍼추비 연면 살포 하시려면은 지금 상태 이정도 되시면 한 2kg 500백으로 한 2kg 정도 사용하셔서 연면 살포해 주시면은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오 5월 13일, 13일. 네야이 양파, 양파 수확할 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달 정도 남았죠 지금 양파들이 스면서 눕고 있어요, 눕고 있어요. 네. 식사 준비하는 네. 것 같은데 네. 상태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음 올해 겨울 가뭄 때문에 처음에 조금 저희는 항상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뭐한 10일까지 심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잘 성장해주고 물 관리를 해주니까 성장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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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요. <웃음> 한달 늦게. 10% 오무 많이 늦죠. 단무지 뭐 수확하고 뭐 이런 배추, 콩 같은 작물들을 수확하고 항상 조금 늦게 그 정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잎수가 늘어날 시간이 없습니다. 뿌리도 네. 참 실하네요. <웃음> 네? 뿌리도 <웃음> 실하고. 한참 양분 지금 흡수하면서 잎 자체가 두껍고 줄기 마디 절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이제, 이제 잎과 줄기 양분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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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예. 농촌 알바 팀들이 오기 때문에 <웃음> 예, 예, 또 이걸 수확하니까 그때 예.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SM팜하고 추비가 들어하지 뭐 않았나요? 뭐저희 전작물 다 밑비료는 이제 코팅 완화성된 SM팜 사용하고 주비는 어, 이제 슈퍼추비를 사용을 많이 했죠. 어. 지금부터, 지금부터 뭘 관리해야 됩니까? 됩니까? 어, 지금부터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양파들이 이제 서서히 눕기 시작하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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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깔아놨던 이 스프링클 호스를 이런 식으로 감다 보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손목이 손목이 다음날 펴지지가 않습니다. 참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짜자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로 호스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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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발판이 있는데요. 한쪽 발로 밟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돌리면 꺾이겠죠? 이 네. 파이프 때문에. 네. 그러면 돌려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쏙 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감는 것보다 훨씬 타이트하고 사이즈가 작게. 금방 사온 새 것처럼 이렇게 감기죠. 제가 지금 이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 잘 돌아가니까 돌돌이 <웃음> 돌돌이! 돌돌이로 하겠습니다 에이. 저는 돌돌이를 사용을 하고 에이. 우리 슈퍼농구는 워낙 슈퍼농구니까 손으로 해서 <웃음> 과, 과연 누가 더 빨리 이 호스를 접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에이. 둘이서 시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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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걷어내주기만 걷어내주면 감는 건 혼자 감아도 하루에 뭐 엄청난 양을 감을 수 있죠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지금 몇개 준비했습니다 60개 한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저희 밴드 회원님들 중에 네. 전화 주시고 이렇게 밴드에 글 남겨주시면 이걸를 네.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요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농산tv 밴드에 가입하시고 이쪽에 네. 보이시는 0 1 0 4 445, 4 9 4 4 9 9로 전화 주시면 요거를 돌돌이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와 드디어 양파를 수확합니다. 수확을 하고 있는데 네. 양파가 제 얼굴만 합니다. <웃음> 이야 얼굴만한 양파. 대단합니다. 이 양파가 천지에 깔렸어요. 그죠큰 <웃음> 것들은 7,800g, 뭐 1kg짜리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웃음> 지금 돈 주고 사먹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큰 것들도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떻게 농사를 만족하십니까? 올해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농가분들 진짜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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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가 되면 양파 가격이 조금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수확량도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도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키로당 얼마나 합니까? 지금 2 0 k 로한 방에 뭐한 가락동 시장 경매가가 뭐한 킬로당가가 한 1,3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2 0 k 로한 방에 얼마예요 뭐, 소비자분들이 마트 가시면 20kg 한번 3만원 음. 이상 가겠죠? 어. 네. 이게 날씨가 너무 가물로서 뭐, 낮에 일하고, 밤에 물 푸고, 뭐,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자고들 고생들 많이 하셨죠? 농가 분들 전부 다, 올해 우리 슈퍼농부가 지금 양파를 수확했는데, 네. 지금 아까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평당 지금 3만원 정도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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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차터네 대면은 이돈주가좀고는거 네. 아니에요? 아예 아니, 요거는 저희 농장에 있는 거고 두 대는 옆농가들한테 지원 요청을 좀 했죠. 아... <웃음> 아까 일할 때도 계속 목을 도로 돈을... 돌리던데 예. 양파에 상처 한개안 나게 수확을 하려고 러면뭐 지금 트랙터 장비 운전이라든지 저런 건 <웃음> 다른 분들한테 맡길 수가 있지만 이 양파 이렇게 털어 올려서 이거는 전밭을 제가 혼자 다 합니다 아. 예. 이건 남한테 맡기질 않습니다 왜 그러죠? 제가 하더라도 상처가 안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밭이 어떻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농사를 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 양파의 품질을 그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안전하게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당체 없이 그 시세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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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어찌됐건, 이렇게 좋은 양파를 잘 수확해서 네. 저도 기쁩니다. 네. <웃음> 기쁘고, 처음 이 양파 농사를 지을 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저희가 같이 출연를 했는데, 네, 뭐좀 키울 때부터 네. 이제 다 했죠. 역시 슈퍼농부는 슈퍼농부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웃음> 눈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농산팀이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네. 슈퍼농구도 점점 더 부자가 돼가고 있고 <웃음> 여러분들도 점점 부자가 되시기를 <웃음>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팀이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